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할 건데요. <웃음> 이, 지금, 아마존에서 또 왔어요. 제가 만년필 또 구매했거든요. 제가 만년필만 죽어라 구매하는데, 원래는 요거 앞쪽에서 떠야 되는데, 제가, 막 카메라야? 좀만 가만히 있으렴. 네. 카메라에 문제가 생긴 점 죄송합니다. 네뭐팥도 팟도 사죠 뭐 여전한 팟도 사 시간에 네 누들러 만년필에 썼어요 안에 들어있는 건뭐 별거 없네요 박스는 버리고요 음, 아바존 배송에서 누들러 뭐 배송 영수증 필요 없고요 자 누들러 누들러 케이스는 꽤 예쁜 편이에요 네 디 음, December t 음, 드 플렉스, 콘, 코랄, 콘, 레드 플렉스, 콘 레드 플렉스. 음한번 뜯긴 것 같은데 기분 다시겠죠? 뭐 세간에서 한번 뜯었나? 안에 내용물은 어디 보자. 일단 누들러, 누들러 잉크 TM. 오, 조립 설명서가 있네요. 조립 설명서가 있는데, 아,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필터 노브랑 로브 자체를 아예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딱히 설명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일단 본, 만년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년필은 비닐에 쌓여 있는 형태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인데, 왠지 중국산 중국산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건 메이드인 인도일 텐데 촉촉은 엄청나게 심플한 편이에요. 촉은 그저 누들러 누들러라고 적혀만 있고요. 음 이게 제가 알기론 네 노브 노브 쪽에서 당겨서 어 역시 냄새 특게그 <웃음>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여기 노브를 열어서 이쪽에 있는 여기 노브를 열어서 이쪽 에 노브를 열면 피스톤이 나와요. 이 피스톤대로 이제 잉크를 흡입하는 방식인데 그네 <웃음> 진짜로 냄새가 나는 편이에요. 그 <웃음> 인터넷 인터넷에 그 누들러 만년필은 그 냄새가 나는 편이라고 나와있는데 진짜로 냄새가 나는 편이에요. 많이 나요. 네, 심이 많이 나요. 와, 꽤 많이 나네요. 일단 저는 잉크를 어떤 걸로 이렇게 얘냐면 제가 제일 만만하게 사용하는 네, 페리칸 잉크를 넣어볼 생각입니다. 열려라. 아 근데 진짜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날줄 몰랐는데 꽤 심하게 나네요 와 아, 이거 냄새 장난 아닌데요 일단 이건 노브를 노브를 열어서 이렇게 돌려서 올리는 피스톤 방식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잉크가 꽤 많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잉크를 충전하고, 그다음에 노브 노브 DNA 여기를 닫아서 안전하게. 여기 위에 캡도 나사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닫는 형식이네요. 그냥 한번 CP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P는 뭐 간단하게 여기 뒤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 응? 왜안 나오니? 야, 너. 곤란하지, 이러면. 잉크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잉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웃음> 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CPR 종이도 구해왔구요. 한번 제 이름을... 써, 제 일단 제 영어이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오 펜촉 자체가 부들부들한 편이에요 그래서 힘을 약하게 주면 얇게 나오고 힘을 강하게 주면 두껍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평대로막 종이를 긁는다거나 하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대신 냄새가 정말로 심하게 나요 적응이 안될 정도로 심하게 나는데 어우 냄새 진짜 심해요 와 일단 이렇게 언박싱은 해봤고요 일주일 뒤에 일주일이나 이주일 뒤에 제가 다시 상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팝도사의 파비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구독, 즉, 구독과 구독 추천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